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최근 카카오뱅크 카드를 사용하면서 문제가 좀 있었는데 카드사 대답은 스스로 해결해라 였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카톡과 연동이 돼서 그동안 편하게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정신을 제대로 차려야 할것 같은데요 카카오뱅크의 대악마 토스뱅크가 출범했습니다 토스뱅크의 타깃은 누구일까요? 이건 너무 뻔하죠 유사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카카오뱅크 사용자입니다 카카오뱅크 사용자를 얼마나 끌어오느냐가 토스뱅크의 승패를 좌우할 것 같네요 그럼 토스뱅크가 카카오뱅크를 버리게 할 만한 매력이 있어야 한다는 뜻인데요 우선 저는 카카오뱅크 통장에 있던 돈의 반 이상을 토스뱅크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금액만 유지하고 나머지도 토스뱅크로 가져올 예정인데요 이 말은 토스뱅크의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는 뜻이겠죠 토스뱅크는 뭐가 좋을까요? 우선 자유입출금 통장 기본 금리가 연 2.3%입니다 2.3%면 카카오뱅크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은 수준인데요 그냥 편하게 통장에 돈을 넣어놔도 정기예금 수준의 이자가 쌓이는 거죠 그럼 카카오뱅크 자유입출금 통장의 금리는 얼마일까요? 0.1%입니다 차이가 너무 큰데요 이자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 정도 차이면 이거 하나만으로도 옮길 이유가 충분히 되고도 남죠 토스뱅크의 일반 통장 금리가 2.3%로 워낙 높아서 그런지 정기예금 상품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기적금 상품은 있는데요 이것도 카카오뱅크의 3.3%보다 높은 4.5%입니다 전반적인 금리가 카카오뱅크보다 높은 편인데요 10원이라도 차이가 있다면 금리가 높은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마음을 확 새로 잡은 혜택은 카드 사용 캐시백을 해외 주식으로 준다는 건데요. 5천원 이상 결제하면 내가 선택한 해외 주식을 100원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은 장난을 워낙 많이 치는 듯한 느낌이라 국내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카드만 써도 해외 주식이 주식 계좌로 꽂히니까 뭔가 글로벌한 느낌도 들고 향후 이게 큰 돈이 될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단점은 결제 금액이 커도 100원이라는 건데요. 5천원씩 여러 번 결제할 수도 없고 이 부분은 개선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캐시백을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쪽이 더 나아 보이는데요. 만원 이상 결제시 500원, 만원 미만일 경우 100원의 캐시백을 하루 3,5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치사한 게 현금으로 받으면 해외 주식 받기 선택이 더 이상 안 된다는 건데요. 보통 만원 이상을 쓰니까 캐시백을 받아서 해외 주식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현금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는데요. 매일 복권을 긁어서 포인트를 받을 수 있고 만보 걷기, 특정 사이트 방문하기 등등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면 현금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매일매일 모으는 재미가 쏠쏠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통장을 연결해서 한 번에 관리할 수도 있는데요. 입출금도 해당 은행 앱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토스뱅크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금액이 일정하게 나가고 있는지 지출이 얼마나 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가계부 느낌의 소비 분석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카드 지출을 한눈에 볼수 있어서 지출 계획과 관리도 가능하죠. 토스뱅크의 단점은 앱이 뭔가 중구난방이라는 겁니다. 사용자 편의를 위한 요소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느낌인데요. 세부 메뉴는 도대체 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고 필요한 걸 찾으려면 한참 걸립니다. 이용자를 아주 불편하게 만드는 앱이죠. 처음이라 그런 것 같지만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다른 단점은 카카오톡과 연동이 안 된다는 건데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저는 이 기능 때문에 일정 금액을 카카오뱅크에 남겨놨습니다. 카카오뱅크를 완벽하게 버릴 수가 없네요. 앱 편의성을 생각하면 토스뱅크를 써야 하나 싶지만 돈이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면 토스뱅크로 이동해야 하는 이유가 명확하게 생깁니다 금리가 더 높은데 굳이 카카오뱅크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죠 끝